바다에서 짐승이 올라옵니다 큰 짐승 이제 사탄의 대리인이 등장해요 그러니까 예수님 같은 존재예요 사탄이 하나님에 대항한다면 예수님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죠 마지죠 사탄의 마지가 등장해요 큰 짐승이요 그럼 그 성도에 해당되는 존재들이 등장해요 작은 짐승이 등장해요 이쪽도 삼위일체입니다 사탄, 큰 짐승, 작은 짐승 이쪽은 이게 성부, 성자, 성도 이렇게 삼위일체입니다 이게 영적 전쟁이에요, 서로. 지금 영적 전쟁을 하시려면 지금 사령관이 누군지, 뭐, 대통령이 누군지라도 알고 싸우셔야 내가 어느 소속인지 알고 싸워야죠. 저쪽, 적, 적군의 사령관이 누구예요? 사탄, 사탄이 제일 이제 총사령관이면 그 밑에 이제 부하들이 또 있고. 아, 이쪽이 총사령관이 예수님이라면 저쪽은 큰 짐승인 거죠. 더 배우에 그, 이쪽엔 성부, 저쪽에는 사탄이 있는 거예요. 제가 볼땐 근원에 가면 또 하나로 연결되는 맛이 있습니다만 일단 현상은 쪼개 놓고 보자고요. 현상에서는 싸워야 되니까. 근원은 다 하나죠. 하지만 이 양쪽은 서로 싸워서 누가 이기느냐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현상계에서는. 이원성의 세계에서는. 그래서 이 성부와 성자. 성자가 사, 이제 총사령관이면 성도들이 같이 도와서 이겨내야 됩니다. 이길 수 있다 하고 나왔고요. 그래서 여기 앞으로 펼쳐지는 영적 전쟁이니다 그래서 이큰 짐승을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사탄과 성부가 이제 같이 같은 이상이라면 성자 예수님과 적군의 총사령관은 누구겠어요? 큰 짐승이에요. 적그리스도. 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가 싸우면서 그 부하들이 작은 짐승이고 이쪽은 성도들이 이렇게 싸웁니다. 그래서 큰 짐승과 작은, 큰 짐승이 작은 짐승을 앞제비로 해서 인류들을 이제 괴롭혀요. 인류들을 다 마귀 소속으로 만들어서 666 표를 받는다고 하는 게그다 마귀 소속으로 만들 때 그때 그 표를 안 받고 저항해서 하느님 표를 받은 사람들은 14만 4천 수를 채워서 그 사람들이 그 수가 차면 지상에서 천국이 강림하는 거예요. 하늘이 도와서. 그러니까 숫자 채워야 돼요. 자, 이거를 아주 거칠게 이해하신 분들이 14만 4천 모으면 천국을 거다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옛날 중세 시대또다 그런 개념이었죠. 순교자들이 14만 4천 빨리 나와야 천국이 온다. 빨리 죽어야 된다. 빨리 좀 서로 빨리 순교 좀 하지 막 이런 생각을 빨리 순교자들이 숫자가 차야 오거든요. 왜냐하면 게시록에 순교자 숫자가 차야 된다고 쓰여 있거든요. 그 순교자가 말하는 게 생명을 걸고 짐승의 표를 거부하고 하나님 뜻을 따른 사람들을 말하는데 그거를 그냥 거칠게 이해해서 그 순교자들이 많이 나오면은 그피값으로 천국이 올려나보다 이렇게 이해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기시록을 정확히 읽읍시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많이 나오면 지상은 당연히 하나님 자녀들의 나라가 되는 겁니다. 그럼 그게 지상 천국이에요.